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이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글로벌 인기를 빛냈습니다. 진의 디에스트로넛은 글로벌 최대 음원 검색 플랫폼 샤잠 일본 차트에서 1 1 0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10월 28일 발매된 디에스트로넛은 샤잠 재팬 탑200 차트에서 2위로 진입한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110일 연속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k 팝 아티스트가 세운 두 번째 연속 1위 최장 기록인데요. 현재까지 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곡은 204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유어스로 이 또한 진의 솔로 ost입니다. 진의 일본에서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매된 유어스는 차트 진입 후 3일 만에 탑10 내에 등극 이후 현재까지 총 463일 동안 탑10 내에 머물며 대체불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일본에서 진입하는 사랑은 샤잠 재팬에서의 솔로곡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월 16일 기준 샤잠 재팬에서 지네티 에스트로너시 1위 유어스가 2위를 나란히 차지했으며 어웨이크가 50위 에피파니가 52위 어비스가 65위 이밤이 69위 슈퍼참치가 90위 문이 196위를 차지하며 진의 솔로곡들이 모두 샤잠 재팬 탑 200의 차트인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은 샤잠킹이라는 별명답게 일본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의 유어스는 1240만 샤잠을 돌파하며 k 팝 가수 역사상 가장 많이 샤잠된 노래 1위로 꼽혔으며 진의 디에스트로넛이 765만 샤잠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진이 속한 그룹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는 730만 샤잠으로 진의 유어스와 디에스트로넛 다음으로 높은 샤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에스트로넛은 샤잠 글로벌 차트에서도 49위로 데뷔 이후 총 35회 1위를 기록했으며 발매 이후 현재까지 단한 번도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111일 동안의 랭크인을 달성했고 발매 후 이틀을 제외한 109일 동안 탑텐에 랭크됐습니다. 샤잠 글로벌 1위를 달성한 케이팝 곡은 진의 디에스트로넛과 유어스 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온, 버터 밖에 없습니다. 지는 글로벌 1위를 달성한 다섯 곡의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그 중에서는 솔로곡을 두곡 보유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